얼마나 걸릴까요? 얼마나 걸릴까요? 길이 많이 막히네요. 길이 많이 막히네요. 큰일이네요. 늦겠어요. 큰일이네요. 늦겠어요. 얼마나 얼마나 막히다 막히다 큰일 이다 큰일이다 늦다 늦다